자, 여기 위에도 일단 맵에 적혀있는 곳은 다간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바다에요 바다 자 여기 지금 바다에 하나가 있거든요 저걸 어떻게 가지? 우선은 여기 절벽 꼭대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 위에서 보이나 봐야겠다 그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? 아 저건가? 잠시만 한번 방향 보자 딱 여기를 바라보면 저 끝에 보이는 거는, 아, 머스크 암초네요? 저긴 아닌 것 같은데? 아, 저깄다. 저거구나. 와, 꽤뭔데 음, 일단 저게 맞는 것 같아요. 마지막 저섬 쪽에 있는 바람신의 눈동자는. 더 높은 데서 갈까? 심심하세요. <웃음> 어, 뭐, 퀘스트 주나? 어? 뭐, 주나? 아, 세실리아 고소를 받았네. 아, 여기서 연애질이야. 아, 스키발레. 아, 스키발레. 와, 너네 참 아찔한 곳에서 데이트하고 있다. 아 이거 끝에서 가겠다 가자 후. 어? 이거 갈수 있는거 아니야? 과연 저기까지 도달할지 아 근데 이거 진짜 스테미나 회복하는 그거 필요하겠다 잠시만 여기 떨어지면 죽잖아 와저안 가지는데? 자 한번 끝까지 땡겨봅니다 자 여기서 가방 아... 여기서 아 스테미나 해보가는 요리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 딱 먹고 가면 되는데 어? 나 이거 몰랐어 어? 스테미나 해보겠네? 가지나? 와... 안간다 못가지네 거리가 상당히 먼데요? 케이야 혼자요? 아 그래요? 이거 풀리기 전에 돌아와요? 처음 알았네? 오오 뭐야! 어어! 어! <웃음> 뭐야 <웃음> 그장 <그냥> 내려왔는데? 야 이거 쌤 게이드? 아 이거 뭐야 나 그냥 생각없이 떨어졌는데? <웃음> 아 여기에 네, 보물상자가 있었네? 자 방향 3 이일 너러붙어라. 오. 오. 너러붙어라. 오. 오. 아, 지속 시간 길었구나. 오, 뭐야? 업적 달성. 자, 여기 뭐가 있을까? 자, 현재 맵에 보면은 안 보여요. 이런 섬 위치도 없는 구역입니다. 어, 뭐야, 저또 공중에 또 있네? 아하, 대충 알겠어. 요건 뭘, 여기를 먹고 올라가서, 여기서 바람만 쓰면은 만들어지죠. 네, 현질 요소는 아직까지 크게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. 그냥 사냥이 편하고 안 편하고 차이? 어차피 원소 일곱개있잖아요 그 일곱개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 그거에 따라서 전투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? 어? 아 이거 미션.. 미션같은거구나 여기도 비경이 열린단 소리겠지? 어? 비경 열리나? 음, 별 내용 없는데... 어, 야야야야... 어, 요런 곳에 상자가... 오, 나이스... 어, 요런 곳에 상자 숨겨져 있었네. 아, 이거 풀고 싶다, 풀고 싶다... 비밀이 뭔데? 다 풀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어? 아까나 모였던 상자들이 계속 보입니다 막풀었는데알고보니까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이런거 아니에요? <웃음> 막 풀었는데 어? 저봐 이 깨지는거였구만 대검 오케이 파손된 노트 핵심은 새벽 2시에서 5시로 가서 저 해시계 바라보면 나올 것 같은데 새벽 2시 2시에서 5시랬죠 아 이렇게가 되네 자딱 새벽 2시로 와 힌트가 저런 곳에 있었네 두근두근 뭐가 달라질까 해시계로 가면은 그림자가 뭐 가리키고 있다? 이러는데 응? 저기요? 새벽 2시인데요? 뭐지? 오! 뭐야 뭐야 뭐야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이거 뭐지? 따라가 볼까? 저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바람을 사용하면 흩어진다? 어 뭐야 뭐야 뭐야 바람직격 포인트 제거? 하나 제거했고 다음 어디 냐 자 마지막 한개 됐다 어? 이거 어떻게 제거하니? 바뀌었어야 되나? 야 나온게 너냐? 어 근데 레벨 35다 오클렀다헌방이네 잠시만 <웃음> 와 진짜 세다 오! 끝끝끝끝 끝, 끝, 끝. 자 과연? 뭐..뭐..뭐야? 뭐 소리도 안나고..뭐지? 어? 저건 어디로 가? 어디로 갑니까? 오, 야, 이거 어디로 날라가냐? 야, 이거, 와, <웃음> 아, 이거를 날아가네? 오, 개꿀잼. 어딘데? 어딘데? 어디 가는데 그래서 강풍 행에 어? 와아 여기구만 끝친가 말 거면 되나? 응? 음? 새벽 2시에 딱 맞춰서 갑니다. 인게임 시간이 워낙 빨리 흘러가니까. 뭐 없나? 오호. 그럼 안 되는데? 이 시간에 뭐 있어야 되는데?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. 와 왠지 또 엄청난 녀석이 <웃음> 나올 것 같은데. 잠여기왔죠 왔다 왔다 왔다. 아이씨 이번에 잠못까지 같이 있어. 어 뭐야, 슬라임 계속 나오네? 와 이거 진짜 어렵다, 이에 왠지, 저 본체 잡을 때까지 계속 나올 것 같은데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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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거 어떡하죠? 아! 아! 저기요? 아. 와, 시의 상황이 심각해졌는데? 아! 지원 오신줄 알았는데, 트롤이었어. 아, <웃음> 캐릭터 다 죽었는데? 오케이 지금, 들어가, 지금 들어와 지금 들어와 지금 들어와 고래분들고래분들 환영합니다 고래분들 환영해요 이거 좀 잡아주세요 <웃음> 이거 저, 자꾸 피가 초기화 되는 느낌이다? 아닌가? 아 이거 불 필요한데 불 죽었어 한명 죽었어 아 이제 피 얼마 안 남았는데 와 잠목 진짜 많다 1만 아저 와 개딸핀데? 개딸핀데? 갑니다 갑니다 우와 야야야야 야, 야. 우와 아, 씨. 심리전 실패 큰일났네 이거 와저 한대 남았는데 와 지금 수치만 한 방이기 때문에. 오 깼어 깼어 깼어. 이야 고맙습니다 닉네임 코사님 감사합니다. 와 덕분에 깼어요 와 드디어 드디어 이제 뭐 봤는지 볼수 있겠다. 와 지원 감사합니다 진짜 와 보자 보자 음 같이 가자고 모인도에 하하하하하 이게 끝이야? 어 원석 60개 준다 원석 60개 주네요 오호 원석 60개면 괜찮네 와 진짜 어려웠다 이거 후, 근데 아까 업적 보셨나요? 시간만 잃었다 <웃음>